프로듀스 X 원어원의 담당 PD 안모 씨와 책임 PD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. 함께 심사를 받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두 명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. 서울 중앙지방법원 명재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.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. 연예계획사가 해당 피디들에게 여러 차례 거행의 수를 사는 등 향응, 접대가 있었고 체계적, 조직적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. 경찰은 프로그램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암피리 등이 휴대전화 메시지와 관련 자료를 지우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잡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올해 방송된 프로듀스 x 1로원과 지난해 방송된 프로듀스는프로의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다만 2016년과 2017년에 방송했던 프로듀스는프로젝과는의 조작 혐는는부로한걸로 전해졌습니다. 온라인 어떤 방송 하신다고 하셨다이까지어요 온라인 투표든 문자 투표든 그 결과는 다른 제작진에게 항상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됐다고 합니다. 하고 하니까 시근이 쳐 드세요. 재밌죠 재밌죠 아니요. 친구가 경영부를 미리 파한거요 그래서 이걸 추궁해서 물어봤더니 자기 아무님 이름이 안해 but i to g a e a d n d i